응. 음. 우리 음. 내가 좀 탈게. 뭐야? 어. 뭐어 어, 뭐야 한짝 응. 음. 응 음, 가져가. 들었어? 응. 음, 너아아이순들 많아, 이거 죽여, 죽여, 이거 죽여, 어떻게 죽이는데? 이거 되게 멀면은 그 아, 보단 들고 싶은데, 아, 되 들었다, 들었다, 나야, 그게 뭔데? 나라고, <놀라구> 음. 그러니까 아이. <아잇. 웃음> 아, 아니 나. <웃음> <웃음>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진짜 웃었다. 그 방도 눕는 이모티콘이 있다. <웃음> 소리 다글수 있는 어? 이모티콘 있잖아. <웃음> 연결해 버렸어. 잘 봤다. 나왔다. 나이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어, 뭐야? 어? 아, 미신. <웃음> 에? 뭐지? <웃음> 위험합니다 여러분. 폭탄은 위험해요. <웃음> 인간은 폭탄에 맞으면 죽습니다. 아셨죠? <웃음> 아 몰랐다 몰랐다. 인간도 동물이다. 놔 놔. 으흥! i 아 s on mine. d o n 나 jar us so. What are you d o i n 근데 개 <걔> 놀랬네. a r us. I'm in the k e n n 아, 믿은 것 같아. 오케이, 간다. 야무지네야무지네 <웃음> <웃음> 이무진 아니고 야무진. 여기? 여기? <웃음> 이무진 씨X. <말>. 이무진 아니고 <웃음> 야무진. 지졌다. 그리 매줬 뭐냐? 어? 어, 바위. 응? 아니야. 뭐하지? 어, 어? 어? 어? 미안해? 아 저거 게 죽겠네. 다와 내가 가리 놔둘게. 뭐저자고 <웃음> 어? 이거 뭔데? 어? 별배가. 마글마글. 을받아시 마글. 어? 어? w 왜죽었어 do y 야 u go? Oh, I don't know. Oh, we are. How about that? w 가세요, 가세요. a 이 I s 이 w I s a 라고 s 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웃음> 응? 아 saw. I 주 a 내가 이거 을게 아이스. 아이고 말고요. 한번 더. 어. 음. 할게용. 어 이거 못 잡아. 안돼. 아, <웃음> 아 오케이 먹어. 로와는데와 <웃음> <웃음> 아, 여기 한 칸이었어 그냥 아손냥한테려당해버다 <웃음> <해봤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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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쩍. 조심조심. 냥이 너무 더 나름. 이거 옛날에 약간 대작이 느껴지는 거 같은데? 야. 야, 폭탄 폭탄. 어어. 어. 안에 깊숙히 넣어줘라 그, 나... 뭔데 이거? <웃음> 아, 망았어바지마안 봐도 되 지？자, 물, 통 가져 올게？물 밖본다고뭐 뭐？아직 물통 가져왔 다고？어, 응. 뭐야？나도 안 가다 이야뭐야아씨짜 이쁘 음 응. <웃음> <나> <웃음> <뭐야? 웃음> 그거 음. 아 비켜 줄래? 야. 하나만 더 쓰자. 바이에나가. 응. 뽑거어인포버스 <웃음> 잠깐만. 이 어, 어, 뭐, 어, 뭐, 뭐, 뭐. 끊겨 끊겨. 끊겨.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방장 누구야. 뭐요. 뭐요. <웃음> 아 진짜 뭐요, 왜이렇그면 방장 하는가. 야돈수어아 이거 내가 SSD 안 깔아서 그럴 아, 수도 있어. 근데 외장화될거같거든 아 맞아. 아. 아이구 오기다 네. 해. 오기다 해. 오기다 해. 오기나 해. <웃음> 뭔데 터? 네. 기다려. 안녕하세요. 택배왔습니다택배왔습니다 개인. 택배 왔습니다. 네. 뭔데 저 회전의 우리. 부터라. 부터. 음. 어, 죄송합니다. 어. 어, 만. 들었어요? 어! 야, 음, 아. 만 잠도 깨. 러요 어, 야, 뜬경아. 음, 맛 이시면어떡해요떻게골떻길에서게 들었는데. 떻게 어떻게 어떻이어떻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죄어합니다 이거 어어가게어쪽들어가게어가서 왼쪽. 게들어가서어쪽게어들어가게 어떻게 어떻게 어가게어떻한 번만 말씀하세요 떻게어번더 <웃음> <웃음>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무 다리가 아니거든. 근데 나무 없어. 나무 나 나무 없어. 나무 없 아니 아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어? 할 건데? 어? 어 그냥 나어나 어떡어? 어, 나, 어 나. 어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 어떡지? 아, 아, 아. 나무 다리 한다고 나 나무 다리 어? 한다고. 어떻게 여기? 어? 나무 다리 한다고 나무 다리 한다고. 어떻게? 나무 다리인데. 검이다 거기다 나무에 나무에. 나무에 나무. 어떻게 할 여기는? 고 어쩌 c h a r 고 연결 아, 안 해도 되지? 아까 어, 아까워. 응. 음. 어? 왜? 양빈벽지렸어 어. 아, 진짜 아무 거 없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갈수 있어. 내가 캘게. 지금 아직 아직 되죠? 아직 무제? <웃음> 어, 어! 어! 어! 어! 이거를 어! 어! 어! 어, 어. 넘어가자! 넘어갈 수 있어? 어! 넘어갈수 있어? 어! 물이... 어! 음... 넘어갈까? 넘어갈 수 있냐 이거? 뒤로? 여기다시... 어! 이라고? 넘어가! 빨리, 어! 잠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어? 왜 여기 기네아이씨 아, 대자면 대자아풀더 놨어. 풀더놨아 이거 뭐야? 어지러워. 어지러 아, 나 어지러워. 어지러 <웃음> 음, 아, 어지럽다. 아, 야, 이거 음, 폭탄 두게 아, 재앙스 아니야? 어지러워. 뒤로, 뒤로 꽉 되는 거 내 띄워줄까? 안될것 같아. 이거 통할게. 대각선이야? 음. 아 잠깐만, 내가 빼줄게. 어디가지고? 아니 이거 어디야? 찐이 없네. 어차피 나무 필요 없지. <웃음> 맞아 맞아. 넌더 가고, 더, 더, 고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여기 더, 더, 더, 더, 더, 이 더, 더, 더, 야 한 줄이다. 어. 어, 한 줄이야? 거울로 돈 났다. 돈다 응. 어, 나한번 갈게. 응. 어, 거 쓰면 빨리, 빨리 돼. 빨리 써야 돼. 야 그, 어. 어, 이거. 어. 이게 죽어? 어, 어, 이거 돌릴게. 어. <웃음> 또한번더쓸게 응. 토끼 위기 가져가야 돼? 아 토끼? 토끼 여기 위에다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저저 아이들 t h 아이 I d 다 that. 어, 우리 완전 a t I do that. I 데 아, that. I do that. I do 어때 말까? 야 근데 안꽈으면 완전 <웃음> 위험했을 것 같아. 맞아. <웃음> 귀엽게. 벌써. 아, 아니 저렇게 빠지면 advisors. 부대낀다고 저렇게 꽈지면. 아 이렇게 빠지면? 어어어. 어, 어. 이게 가로로 아, 이렇게 하는 거 상관없는데 이거 <웃음> 이렇게 있으면 부대껴 이런데. 어. 아 근데 약간 시간을 볼기 위해서. 뭐 어제가? 쩌 사람이 내시라 그런가 봐. 알았어. 저, 저런 건안안 눌러볼게. 안 아, 엉덩이 아게 엉덩이 아다고너뭐라 앉아있어? 어뭐 있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앉아있긴 했잖아. <웃음> 아래로 갈게요 선생님들. 네. 조심. 혹시 빼줘야 돼? 이거 치워줘야 돼? 아니? 뭔데 이거? 놀라고 놀라고? 어? 어이안넣줘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떡상 가져오면 돼? 음. 뭐 뭐? <웃음> 아니 마리가리야 지금 나무어아 진짜 웃 아, 아이고 다 못났다 떡 갈게요 아 어, 미안해 <웃음> 누가 나무 하나만 패주라. 이게 요지 역시 대단해. 아좀 하나 덮어야겠다. 나 왔어. 미안해. 잠깐만. 나 음. 넣을게. 아, 나이스. 미안해. 한번 더. 어. 응. 간다. 야, 파이 들었잖아. 한 번만 더 쓸까? 응. 어. 어, 바로 있었나? 넣었어. 나잇, 나잇. 굿 보잉. 어, 우거 지나갈까? 그래도 되고. 여기가 좁아. 폭탄 어, 그럼 지금 한명 들까? <웃음> 어... 어... 어! <웃음> 잊지 마세요. 아, 여기 나오 어. 어. 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이스도 나도. 이도 나도. 나도. 아이고 하나 더 가져오면 돼. 어 간다. 아 살짝 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뭔가 있어. 발소는 부에가 켰어. 너무 좀 지저분한가? <웃음> 음. 폭탄 나왔어. 음. 에어. 잘 써주라 느낌있게 아 시발 <웃음> 그렇지 그거야 방금 왜 이렇게 칭찬이 뭔가 개를 가르치듯이 하는거야 자연자 기분이 묘해 왜 기분이 묘해 칭찬 고픈 나이긴 한데 왜 이렇게 묘하네 아. 어 뭐야? 왜 도끼 들고 있어? 어? 이렇게 봐. 어? 음. 아니야. 포까아니 됐다. 하나만 더 쓰자. 어때? 여기. 었어 빨리 쓰자 그럼. 어어온거다 음. 캐는 여기다가 쓰자. 넣었어? 어, 시 나이스. 아, 더블목 되고 있어. 이거 어, 나무 안 넘는데. 나무 맴는데. 아, 안 왔어. 누구, 누가, 거야, 누가 다람쥐야, 누가 다람쥐야. 아이다아아다어한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응. 줄.. 앞맨 아, 밑으로 갈까? 맨 밑으로 갈게. 거기밖에 그 없구나. 하나 더. 응? 음. 너? 으! 꺼다 요. 땀 갈게. 깜짝 놀랐는데, 못해, 못 그냥 끝에, 어. 쟤네랑 같이 날려버려. 아. 아, 나이스, 다 날렸어. 응, 응, 응. 어, 나왔어. 응. 응. 왼쪽로 갈게. 어, 뭐야, 이반동 아, 나 이거 방경왜 자꾸 헷갈리지, 갑자기? 안에서, 안에서 티다니. <웃음> 세 칸이잖아 네칸 <넥> 아니야? <웃음> 아네 칸인가? 어네 칸이야 그렇구만 한번 됐어, 됐어. 한번 됐어, 됐어 내가 가져갈게 <웃음> <웃음> 바로 쓰지마 쓰지마. 어아 <웃음> 더워. 아아나 아, 어지러워. 에, 뭐, 너, 너, 너. <웃음> 나이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아 있어. 방호타 아니지 아, 헷갈려. 벡터가. 어, 어디 갔어? 보호색 볼록 거 봤어. 볼록 거 봤어. 요 보호색이 네. 개쩐다. 다시 봐. 안 여기 검색이랑 볼록 그것만. 와, 진짜 보호색이네. 아, 나도, 오, 나도 뭐. 어디 간지 몰라. 아, 보일로 크도 온다고나 네, 덤드려. 어. 네. 가요. 에 어. 이거 가니? 아니. 바로 미션 실패! <웃음> <웃음> 폭탄, 폭탄! 응. 음. 들었다잉. 대각선이야? 응. 음. 나왔어 응. 응. 응? 응. 끝에 놔줘. 알아들리는거야 뭐야? <웃음> 아니, 놔라고. 하나만 했대. 아, 오? 오? 어? <웃음> 잠깐만요. 뭐야? 죄송합니다. 복사 안게요 복사 안게요 띠님이다. 여기 딱한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알았어 알았어 나오지 어 지발 어음 안녕 음 어. 아이고 아이고 응 그렇다잉 내가 배달해줄게 응 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야 우리 뭔데 갑나어 어디 어어 방금 들자기 갑자기 갑자기 기 갑자기 갑 어디 갔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스자기 갑자기 갑하기갑자게갑자게 갑자기 갑자기 응. 나온어어지마 <웃음> <나왔어. 웃음> <가지> 알았어 <웃음> 우리도 두렵다고 <웃음> 응와세칸세칸세 칸. 세 칸, 세 칸. 둘, <웃음> 맞나 많다. 아, 잘꼽다 우수잖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이 거, 인정, 인정, 인정, 인 <웃음> 야, 이거 아, 뭐야? 아 조심해. 여기 앞에 하나 막혀있네. 아, 탄 나왔어. 알았어. 내가 좀이초 빠른가봐 그쪽 지리긴 해 <웃음> 내가.. 내가 방장인데 <웃음> 거기다 어 <웃음> 예측 제약이지 이래서 웃기나봐 방장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웃음> 내가 그거 나무 다리 놔줄게 더 놔둘게 굿아 나무 남기게 안돼 괜찮아 <웃음> 아 앞에도 나무 있네 응 음. 어? 이케에 나무 아 서인이가 너무 좋았고 딜레이 될까봐 무서워서 대기 못하겠다 당장일 때는 어,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뭐라고? 솔로 대기하는 아뭐 어때? 도전 뭐 새로 해야지. 갑자기 마인드가 좋아졌네. 난안할 거거든. <웃음> 저기 집어넣어줘. 야 여기 나무 하나. 까비. 어? 어? 바로 가져와. 응. 음. 가는 중 가는 중아 비켜 시켜. 그아 나무 가져야 되는데 이어야 돼 오케이 저저저저저 아, 어, 저저아오나이스여긴가요 아니죠 선생님 텐트 아. 알겠어 뛴다 뛴다 아. 트로 가야지, 윗들어가자. 내가 나거 놔줄게. 어, 미안. 폭탄 나왔어. 어. 와, 아이고, 미 <웃음> 어, 예망했다솔로해줘 <웃음> 아, 내가 뛰었어? 미안해. 나랑 코.. 나 내가 부스쳐. 아, 우리.. 나무가 없는데. 인정. 코라핀, 코라핀, 코라핀. 가야 이제. 하나 더 빨리 써서 한번 하자. 어, 어, 어, 어. 음, 갑니다. 대갔어. 음, 시발. <웃음> 하하하하하하오지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여기 하나 더 있다잉. 데스트 아니, 아니, 내가 하나, 그, 하나, 그 하나, 뭐냐? 포크상 가져올 때세칸둘잖아나올때나 대시한단 말이야. 그거 조심히. 아, 무슨 뜻인지 알지? 맞아. 손해는 굳이 그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음. 손해는 항상 그래. 내가 두께. 그렇다잉, 들었다잉, 들었다잉. 옆에 피해 있을게. 손해 <웃음> 항상 그런 식이야. 난 항상 그런 식이. <웃음> 아, 한결 같네. 어허, 어? 한결 같네. 야, 넣으라고 치워줘? 나왔어 어, 너, 나왔어 포탄 들었다 포탄 들었다 포탄 들었다 나이스 아 근데 이맵 좋다 시드가 애플. 계속 뭐 자원이 계속 이래 애플보다 나은데? 어 앞에가 넓어 그리고 처음에 그게 좋은 것 같아 나왔어 음. 뭐가 음. 응까 음. 음, 나왔어. 응. 안끝에 응. 해줘. 나 씨. 어 어. 어 어. 하나 갖 나왔다 가져갈게. 야나 나무에 어. 한번 <웃음> 밑에 쓸. 게 나무에 어 나무에. 게아 <웃음> <웃음> 예민해 <웃음> <웃음> <좀 예민데. 웃음> 왜 듣고 싶 대로 들어 아왜나실수 너무 가지고 힐도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 지금 너무 고는데지살 아, 어지럽네 와 우리 자개개너 <웃음> <많아>. <웃음> <웃음> <웃음> 어지러, okay, 어지러 아, <웃음> 야 795m인데 안 빡세 그게 냐 그러니까 솔로도 개 많고 아 그랬어? 너무 어. 아,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데? 나 낮에 했을 때안 빡세 아좀 빡쳤거든? 근데 안 빡세지래. 그렇구나. 가자. 내가 밖에 있어야랬어. 내가 밖에 있어랬어 아, 근 밖에 있어야 어그래지 아, 나 밖에 있어야 다고 <웃음> 아, 너무 좋지 마있다고 안돼 안돼 아요 아, 너무 너무 좋아너좋아좋아시 아, 너무 좋아너 좋아요. 아, 너어어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가져오면 돼음 <웃음> 나무에다가 쓸.. 쓸..까..어..어..어.. 어. <웃음> <웃음> 어잉? 미안해. <웃음> 미안해. <괜찮아. 웃음> 응? 넣을게. 넣을게. 넣을게. 넣을게. 나무가 필요한데? 어, 가져갈게 응? 뭐야, 이거? 나도. 나나나이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야 돼? 나도. 응. 나도. 어, 응, 응, 아, 아, 나 응.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아나 잠만 깨끗한 곳에 뭐야 나잠못인다 무슨 도가 우리 뒤에서 가져올게 음. 아 이거 돌아 있잖아 하나 번 더? 아니 응야 음. 돌 있다. 가져가면 돼. 끼어야 돼. <웃음> 돌 더. <타>. 아, 대단했다. <웃음>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잘 뽑았다. 가져갈게. <웃음> 응. 응, 뺐어. 응. 여기.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나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음, 응. 간당. 끝어라간에 끝에 끝어주라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가에게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어나 끝에 끝에 끝안어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웃음> 하하. 하하. 하하. 하하. 네. 뽑아, 막 뽑아, 막막 뽑아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육십도 육십노. No. No. <웃음> 어 여기 조금 좁다. 뭐야 저도. 나머 하나 나머 하나 <웃음> 하나 나머. <나무. 웃음> <웃음> 못 찍은 <집은> 거 <웃음> 하나 찍어 <하나 집어. 웃음> 어? 응? 뭐야? 나세개 들고 있는 거아 위에 뚫어놔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잘했다 <웃음> 잠깐 이거 놓고 싶어 다져오 어? 나비치치진줄 알았어 다 떨어뜨리고 <웃음> 와 근데 나무 다리 조금 많이 필요하다 아, 난 뽑을까, 다시? 아, 인 맞네, 미에. 난 뽑았어. 그냥, 어. 하나, 하나, 포탈 줄게. 내가, 내가, 내가 포탄 줄게. 나무에다 포탄 줄게. 아. 아, 얘 나물만. 뭔데, 이거? 나와, 나와, 나와. 이거 뭐야. 나 어딨어? 오케한 어, 줄이야, 한 줄이야. 여기 개 줘봐. 폭탄 가져갈게. 어. 한 줄. 내가 써. 응? 나. 응. 음. 와, 여기 좀 좁다. 뽑을게. 뭐야, 여기 나무, 나무다리 나야 돼? 앞에 놔뒀어. 아, 이제. 어, 돌 치워줘야 돼. 어, 나이스. <웃음> 어, 미안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급해가지고. 그 도끼로 같이 패주라. 음. 알았어. 아, 내가 뺄게 네. 내가 패게. 어, 솔로는? 네가 어디가 어디가. 어. 어야 씨발아. 여기? 어, 그렇게 계속 파줘. 어 내가 해 줄게. 거기야, 내가. 에스. 바로, 바로다. 잠깐만 어, 한번 지나가라. 었다 설뽕하는데. 아. 아, 내가 비켜 줄 걸. 그냥 한번 아, 아니야. 내가 비켜줬어야 돼, 괜찮아. 아니아니 아니야. 내가 못 아, 뽑았어. 들어 아. 당연히 들줄 아. 알았어. 바닥에 뭐가 많아가지고, 바닥에 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당연히 될줄 알고 그냥 한이만딱아가이 아, 가스. 어, 나 멈췄어. 아, 됐다. 그러니까. 아, 마지막, 이쪽이 조금... 아, 두어.